짜란! 안녕하십니까 짬캠핑 짬빈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짬캠핑이 그냥 힐링만 하고 왔습니다. 선비님들이 힐링하라고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영상 만들기 겁나 힘들어요. 그럼 신나게 가보겠습니다. 출발! 가야! 자, 안녕하십니까? 짠 안녕하십니까 짠캠핑의 짠민입니다짠빈기자 오늘은 저희 그 지난번에 우리 캠핑의 남양주점에서 진행한 고래밥 모여라에서 저희가 음식 경연대 1위를 해서 아 육회 유태. 아 육회가 맛있겠네 2조 1 0 0점 얻은 상품, 이 캠핑장 하루 이용권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등한 2조, 2조 저희가 오늘 함께 오늘 캠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세팅을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 할때 구독자 선배님이 인사해 주셨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만나면 꼭 막걸리 한잔 드시죠. 여러분들! 이번에는 일 캠핑의 가족들의 캠핑 느낌이 어떤지의 세 가지를 물어볼까요? 첫 번째 캠핑에 와서 다는 느낌은 두 번째 캠핑 가고 싶은 마음은 그리고 세 번째 캠핑의 좋은 점은 그세 가지를 물어볼예요 자, 선생님들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참이득. 자, 여러분, 선생님 이제 세팅이 끝났어요. 자, 오늘 사실 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캠핑하면서 느끼는 점, 캠핑 가고 싶은 마음은 캠핑의 좋은 점, 아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해요. 일단 밥을 먹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의 좋은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딸 안녕하세요 데 캠핑하면서 좋은 점에 일단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 먹으면 라면만 먹어도 최고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지 못한 대화도 많이 하게 되죠 라미와 이현이가 대화하는 모습 참 귀엽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이네요 아 어, 막걸리 막걸리 막걸리 막걸리 막걸리, 막걸리. 막걸리. 막걸리. 막걸리. 막걸리. 캠핑을 하다보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 맛있다. 이거지. 이거 맛있다. 이거 먹어봤지? 캠핑을 하다보면 전후회가 생겨서 부부관계도 돈독해진답니다. 응? 음? 자, 기름떡볶이를, 기름떡볶이를 일반인이라는 거 처음 봤어요, 지금. 와, 대박. 와, 우리 사회장님. 아름답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웃음> 여러분들을 맛있게 해 먹기 위해서 김은 불살라 유리하고 있습니다 <웃음> 야 근데 진짜 대박이다 야외에서 하는 요리 중에 집에서 하기 힘든 튀김요리를 할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 같습니다 집에서 하면 일주일 동안 바닥이 미끌미끌한 기름요리를 마음껏 할수 있죠 캠핑에 나오면 밥도 잘안 먹던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뒤돌아 보겠다고 생각하는 와이파이 밥을 보내고 싶어서 거 호거. 호거! 호거는 끓여서 먹는 거고 마트하면 그냥 밥 끓는 걸로 너무 얻어먹기만 해서 이번엔 막걸리로 수육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아 수육이 키로. 그래서 두 개만? 두 개만. 밖에서 먹는 음식이 맛있다는 건 지금까지 시도해 보지 못했던 요리에 대한 도전도 할수 있다는 거겠죠. 맛있게 먹을 테니까요. 네. 다섯 개. 깥 네. 아니, 아. 있아 <웃음> <웃음> 음, 나가 <웃음> 티가 잘렸는데. 잘렸는 기억. 기억. 오, 좀 못하겠고. 아, 근데 <놀람> 보통, 보통 버터가 있을만하고 마요네즈가 <놀람> 없을만한데. <놀람> 그러니까. <웃음> 오, 흥이 있어, 흥이 네. 있어. 오, 흥이 네. 있어. 오, 네. 좋아. 오. 와, 흥이 있다. 어셰프의 모습. 아시카프의 모습. 자동다여기 내용 완전야 레어. 레어? 레어. 레어? 레어. 너무 레어한네 <웃음> 너무 래어 레어. 너무 레어는 피가 질질해야지 내요 아 잠깐 애들 집에서 수육을 잘라 잘라주다 보니까 이게 항상 <웃음> 잘라주니까 이 장이 됐어 막이게 야, 개게찬아안 찔게, 찔게, 찔게, 찔게, 찔게, 이게게게게게 찔게, 게게 아니, 저, 아무것도 뜨거워서 아닌데, 얼굴 가리는 거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 아무 아니, 안 나와요. 어니 아무것도 아아무것아이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 아 진짜 먹어봐요 진짜 고기같아 <웃음> 너 지금 질투하는거야? <웃음> 어, <웃음> <웃음> <아니>, 잘 어울리니까 사랑 아야 어? 어, <웃음> 어, <어디야? 웃음> 어, 어그 아니야 막걸리? 네, <웃음> 아. 예 먹어요 먹어 이거지? 내가 고기 쏘는 종류야 되 조이! 조이! 조이! 내가 다른아니 아니야, 솔직히 말해기이 네. 아니, 나카고카 되게 아. 잖아뭐못 아. 어, 꺼내고 있어. 데그 <웃음> <텐데, 그걸. 웃음> 비글이 <Eso Insta. 웃음> <Die resoin Club> 목살 고수님 <웃음> 가끔은 지치고 피곤해서 캠핑 나오기 싫을 때도 있지만 나오면 이렇게나 좋은데 어떻게 안 나올 수 있습니까? 가끔은 가족들도 주말에 쉬어야 하는데 캠핑 같이 다니느라고 힘들어해서 그래서 솔캠을 갑니다 이렇게 좋은 캠핑도 밀당이 필요한가 봅니다 노그랜꼬지 응. 맛있어요 이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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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뜨거워. <웃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마셔 마셔 배터, <웃음> 배터. <뱉어>. 도전하지 마 배터. 무하지마무하지마 뱉어 나는 또 맥주를 뱉어. 마셔 차라리 맥주를 <웃음> 응. 청유를 위해서 마셔야 돼. 하나만. 반짝이죠. 아 이거 엄청 맛있네. <웃음> 아, <그래요>? <웃음> 엄청 <웃음> 매 엄청 매콤한데요? 와, <웃음> 닭발에 분모자는 저도 처음 이 조합은 처음이네. 굉장한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해 어, 주셔 가지고. 어, <웃음> 너무 저희. 절... 이게 캠핑 아닙니까? 어. 네. 어. 굉장히 그냥 먹고 그냥? 네. 잘 먹고 잘즐고 그러고 있네요. 아주. 또 김치찌개 해 주셔 가지고 김치찌개 한번 보러 갈게요. 음... 원래는 아, 좀 아... 진짜 Thank yo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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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열네 응? 맛있네 아, 응. 배고파서 들이랑 타러 갈까? 좀소되겠다뭐지 둘, 이 오케이 <웃음> 야 철수도 제일 빨라 <웃음> 아버지서 아이언 테이블, 매 e 테이블이 좀 a 로 나가가지고 a 거 l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o I 정하는게 없네 n 해 to go. I d 정하는게없 n 여기 o go. I don't want to go. I don't want to go. I don't w a n 한쪽은 플레이트 버너, 우리 산 거, 그거 끼는 거가 또 이제 좀더올 거야. 그거는 아직 제작하고 있어서 늦게 온데, 4월 넘어서. 이스하고 여기다 그냥 꽂아도 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도 그쪽에 하고, 이렇게. 아니면은 여기다 하고, 아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에 이쪽은 못 쳐네? 버려. <웃음> 캐핑하면서 느끼는 점. 첫 번째. 겁나 힘들다. 두 번째. 진짜 겁나 힘들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만하다! 텐트 치고 철수하고 세팅하고 그리고 그것들 다 치우고 이런 것들이 사실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집에 갈땐 운전까지 해야 되죠.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만하다는 것은 바로 추억 때문입니다. 이제 아이들도 곧 바빠져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 거예요. 유년기 이 시간의 추억을 선물해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캠핑이 할 만하다고 느껴집니다. 먼 훗날 친구들에게 그러겠죠. 우리 아빠 나 어렸을 때 캠핑 엄청 많이 다녔다고. 전 진짜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어. 뭐하니... 잘라 빼니, 안 보여? 안 보여? 오빠 배도 이렇게 쪽 빼봐, 기대할게. <웃음> 자, 저희 이제 철수 준비 다 했고요. 이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은 저는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바! <목소리>